이쪽편으로 가는건 올라가는거예요내려가는거예요이렇게 가면. 이게 어느 방향일까? 내려가는거예요 왼쪽으로. 그러니까 왼쪽으로 내려가는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거 어디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내려가는거니까. 어디에다 동그라미 쳐야되지? Down. Down. 그치? 자 그리고 넘버 2. 나 아직 안했어요. 어? 안 어? 자, 그 다음에 이거는 C고 얘는 이름이 뭐예요? 노트 이름이. 어, 나지직안 했는데. 빨리 하세요. 선생님그 다음 넘어가요. 시간 없어서. 음. 자, 얘는 A야. 어느 게 높니? l o 낮은 키를 동그라미 칠해. 그럼 이두음 중에서 어느 게 낮아? C. 왼쪽에 있는 게 무조건 낮아. 왼쪽이 left side. C. 낮아. 도가 낮아요. 낮아. 낮아요. 어, 그 다음 여기는 그러면? 이는 아직 안 했는데요? 천천히 아, 하세요. B. <웃음> 어, 얘는 B야. 그리고 얘는? B. B. 그렇지 채이 잘하고 있네. 자 수진이랑 나머지 다 얘기해 주세요. B.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는 어느 게더 높아요? 오른쪽이 높아. 그지? B. 자 그러면은 이거 너무 쉬우니까 채영이는 이거 하는 대신에 높은 음 D를 나중에 선생님이 악보 그려보세요. 그럼 이음 그릴 수 있어야 된다. <웃음> 어렵게 해주고 에? 지금은 괜찮아. 나중에. 자그 다음에 넘버 3. 3번으로 가면 이 피아노에서 가장 낮은 음의 X를 하래요. 어느 음이 제일 낮아요? 얘가 제일 낮아요. 얘가. 이 음이 뭐야? 이거 까만 건반 세개첫 번째 거 F F 그쵸? 아, F. 자, 까만 건반 세개첫 번째 거는 F였죠? F. 그 다음에 까만 건반 두 개짜리 첫 번째가 우리가 아는 C 돕니다. 보이세요? 음. 네. 자 그다음 조금 더 이제 올려야 되겠네 요거를 끄고 그래야지 이게 올라가겠네. 오케이. 거 뭐를 지워야 되는데 어떻게 지우나? 어, 이렇게 눌러서 clear. 자, 그다음에 음. 오 five line. 영어에서 우리가 음악을 그리기 위해서 있는 이 five line을 뭐라 그러냐면 staff라 그래요. 영어로는 기억해두세요 이거. 다음에 시험치게 되면 단어 외우는 거라고 생각하고 기억하세요. 자 음악에서 그리는 5선이라고 그러죠. 한국에서는. 5선을 네. 스텝이라고 그 네. 그리고 자 여기에는 몇 개의 라인이 있죠? 지난주에 우리 했는데. 5. 5개의 라인이 있고요. 몇 개의 스페이스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4개의 네네 스페이스요 그렇죠. 4개의 네 스페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 영어도 이제 조금씩 기억할 수있으면5 lines 5 개의 라인이고 4 o u r 이상은 있었어. 그렇게 돼요. 자, 됐습니까? 그러면은 우 네. B로 넘어갈까요? 동그라미. 동그라미 하나 있네. 이거 뭐지? 이거는 베이스 클랩인가요? 아니요, 베이스 클랩은 얘가 사실 베이스 클랩이죠. 얘가. 어노티어. 스는 아까 우리 금방 얘기했어. 파이브 라인이 스태프. 홍노. 오, 이거는 호노시에요호노시에 성공 미치세요. 자, 그러면은 할수 있는 사람은 C, D 빨리 하세요. 얘는 뭐죠? 트러블 클랩. 높은 음자리표. 그리고 얘를 때로는 G 클랩라고도 부릅니다. 왜? 예. G처럼 생겼다고. 그리고. G처럼 안 생겼는데. 아니 선생님이 못 그려서 그래 자 보여줄게 <웃음> 선생님이 못 그려서 그렇지 여기가 이게 쥐 이게 쥐처럼 이렇게 아, 스처럼더 섹스에 더 가깝게 보여 그지 이렇게 그리고 이 노트가 시작하는 라인이 여기가 쥐야 요렇게 가 요렇게 가 네. 응? 그럼, 그럼 얘는 뭐야 얘는 모처럼 생겼어 얘는 g 는 아니니까 f겠네. 기억처럼 생겼어요. 어, 기, 기억처럼. 근데 미국 사람들은 기억은 모르니까 c처럼 생겼어. 어떻게 보면. 그렇지? c인데 사실 f래. f. 그래. 아, 그리고 이거는 베이스 클랩이라고 부르고. 베이스 클랩. 어, 베이스 클랩. 아, 그다음에 이제 또 올라갑니다. 어. 또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 그다음 펭구 이거는 여러분들 할수 있을 거예요자 이거는 예를 들어서 A. a. This is LA. 한국말로는 l 죠 그리고 영어로는 A입니다. A. 그리고 이 노트가 건반에서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이거 A. 그럼 이어주는 거예요 찾기 전에 얘가 뭔지 먼저 쓰세요. So, this is D. 그 다음에 얘는? 아래음이니까 이 e 이렇게 찾은 뒤에 다 쓰고 노트 이름을 다쓴 뒤에 선끄기 하세요. 지금 빨리 하세요. 선생님 2분 줄거예요 그리고 다한 사람들은 화면에 이렇게 종이 들어서 보여주세요. 선생님한테. 그럼 선생님이 했나 안 했나 이렇게 보게. 이거은는곳은 이곳은 이곳은 다이곳이거를 써봐 이이이이이이 아이어지치오는 지오하고 있니 응? 네. 음?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다한 사람? 됐어요. 오케이. 잠깐 기다려주세요. 됐어요. 지는다했고그 다음 승우도하고있 고, 그 다음에,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다음에그러면은그다음그 다음은, 그줘봐은그 다음은, 그다음다안했어다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다음다 다음은, 내가 안보인다. 이거, 이거, 이거를 선 긋게 하는거지. 자세히는 안보이는데 맞는거 같아 일단. 잠깐만 선생님이 눈이 나빠서 잘 안보이는데 좀 이따가 선생님이 이거 확인해 줄게. 자 그러면 이제 태영이는 다 했으니까 다른 아이들 잠깐 할 때까지 그 밑에 챌린지도 하세요. 다 끝난 사람들은. <웃음> 요 피아노랑 악보랑 J야 그글린거피아랑 아, 아. 악보랑 요 피아노 제일 쓴 거랑 악보랑 엄마 어. 근데 피아노랑 피아노랑 <웃음> 아래 C C라고 왼쪽 라고 써져있지 C가 높은 자리 표울 때 C일까 낮은 자리 표울 때 C일까 이마비 음. 피아노랑 악보랑 J야 자 이제 한번 가볼까요? 자 이제 해볼게 거의 다 끝난 것 같으니까. 이건 음, 뭐지 오케이 그 수준이 잘했어. 그. 그러면은. 음, 자, 보세요. 잘했어. 이건 모노트는 선생 한. 이거는 뒤죠 그리고 얘는 음. C고요. 그 다음에 얘는 D고요. 음. 그 다음에 얘는 C고요. 이고요그 다음에 D고요. 아니, 야니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맞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선생 어, 잘했어 제이도 이렇게 했지. 그다음에 선생 체크를 바꿔야 되겠다. 너무 정신 없을 것 같아. 하나씩. 아, 이거는. 선생님 봐봐. 어디 있어? 손 보어봐. 이거 이랑 요렇게. J, 어디 있나? 여기 있네. 이렇게. 제인지는 어디나? 있여기있네다 이렇게 이렇게. 어, 선생님 이걸 왜 A라고 썼지? 이거 A 아니고 B인데? <웃음> 어, G인데? G다 이거. 아무도 얘기 안 하네? 그 말은 아무도 그 선생님 트니까 모르나? <웃음> 자, 그 다음에 빠진 거 있나요? D가 있어요. 자, D는 그럼 어디로 갈까? D는 여기로 가면 되네요. 그 다음에 또 파란색 에서 어디? 아, 진거 아, F가? f 는또 아, 마지막으로 여기 하나 더 있네. t 채영아. 자 이렇게 돼요. 다 알았어요? 다 맞았어요? 자 그럼 요거 이제 클리어를 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잘했어 제이야. 미안해 근데 선생님이 눈이 나빠서 잘안 보여. 자 여기 챌린지 퀄스션은 얘 C래. 근데 얘가 C인데 어느 음자리 표면 C가 될까? 얘가 오. 이 높은음자리표에서 도야 낮은음자리표에서 도야 높은음자리표 오 그러면 얘는 높은음자리표에서 도야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엮어주는 거예요 렇게자 그러면은 얘는 F 래 이게 높은음자리표에서 F 야 낮은음자리표에서 F 야낮은음자리표요어 이렇게 가지요 그러면 얘는, 아. 어, 얘는 A 래요 <웃음> 이거는 그러면은 무슨 음자리표일 때 A 지요 낮은 햄자리표에요. 낮은 햄자요 그러면은 얘는? 높은 햄자리표 이렇게 되죠. 이제 하나 더낼거예요 선생님. 지금 낮은 햄자리표에서 애잖아요. 높은 햄자리표는 무슨 노트예요어 알았어. 제이야. 선생님 이제 그 다음 거 넘어가는 거. 선생님. 근데 왜 여기 물음표가 돼 있어요? 됐습니다. 음자리표를 뭘로 쓸까요? 하고 물어보는 거야. 아, 네. 자, 이게 근데 낮은 음자리표에서는 A인데, 높은 음자리표면 무슨 아, 의미가? 아, 그치, 이게 F가 되지. 낮은 음자리표가 되면, 낮은 음자리표가 되면 F가 되죠. 아, 그다음에 얘는 그러면은 높은 음자리표가 돼요. 어, 높은 음자, 어, 아니, 높은 음자리표면 F가 되는 거죠. 맞아, 맞아. 낮은 음자리표에는 A니까 자 그러면 얘는 G야 높은 음자리표에서 낮은 음자리표에서는 뭘까요? 낮은 음자리표에서 뭐야? 이거는 B. B 잘했어 낮은 음자리표에서 B가 돼요 그럼 이제 와서 여기 얘는 낮은 음자리표에서는 뭐가 될까요? 높은 음자리표에서 C니까 C E, e. e. 이 미가 돼요 낮은 음자리표에서 미면 이 노트의 미는 어디일까요? 피아노에서 한번 쳐보세요